안타깝게도 그리 많치가않습다비어가양장도 아, 가지고 있는데 <웃음> 예,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래와도 막양주이 <웃음> <약간 웃음> <약간> 바뀌었어요 <웃음> 진짜 열니까 그러니까 진짜 열받아 게... 그 사이트 가져가지고 보면 딱 이러면 밑에 아사인 로그와 딱박혀있 아, 안녕하세요 휴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자세민입니다 <웃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시을이어갈거예요 오늘은 영국식 포터인 플러스 런던 포터와 영국식 페이레일인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입니다. 아, 그럼 오늘 같은 양조장 맥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조장들중 하나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소재한 플러스입니다. 아 플러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곳이 영국 전통의 맥주를 주로 취급하는 곳이 맞죠? 예 맞아요. 물론 새로운 크래프트 타입의 맥주들도 시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제품들은 영국의 전통적인 에일들이 많습니다. 음. 특히 가장 유명한 제품은 오늘 나오는 런던프라이드 거야. 음, 저도... <웃음> 뭐지? 아 저도 뭐 런던프라이드 유명한 맥주니까요. 여러분 마셔봤고 그런데 오늘 포트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비교시험이 하시는 거죠? 예, 일단 시음을 진행하고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새로운 오픈을준비되 네. 어? 새로운 거야? 음. 이게 소리가 나네요 망치에서. 이 혹시 그 어벤져스에서 그 망치인가요? 어디 소리 이건 거품이 많이 안 나네요. 네, 천천히가르쳐요아그래어 마지막에 조금 생기는. 색깔 예쁘다. 이게 더검은색이네요요 음. 이제 한번 마셔볼까요? 예, 일단 포터는 저번 시간에 시음하셨지만 한번 또 마셨고요. 셔 네. 음, 기억나요 마시니까. 네. 그다음에 음, 뭐지? 이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조금 단맛이 있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 제가 마시기에는 조금 더 쉬운 맥주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디게이브랑 네. 좀 비슷하게 가벼운 느낌 좀. 네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확실히 색깔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네요 얘는 이제 약간 흑맥주 같은 색깔이고 얘는 근데 지금까지 봤던 맥주보다 조금 색깔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예, 붉은색, 네. 붉은색. 붉은색. 네. 맞습니다 런던프라이드가 흑색인 포토에 비해서 좀더 밝죠? 네네. 영국에서는 이런 맥주를 가리켜 페이레일이라고 불렀어요 음... 페이레일이요? 예. 그러면 페이일이라는 단어가 좀 밝다, 뭐 연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보면 밝은 색은 아니고 붉은기가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색 맥주가 보편화된 지금 시점에서 왔을땐 이렇게 붉은 색의 맥주가 뭐가 연하다는 건지 이제 갸우뚱해지지만 네. 사실 페이레일이 막, 막 등장했을 300여 년 전쯤에는요 대부분의 맥주들이 포터 맥주처럼 어두운 색을 띄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맥주의 색상은 메가라고 하는 재료가 결정을 짓는데 어두운 색 메가의 사용 비율이 올라가면 덩달아 맥주의 색상도 어두워졌죠 반면에 밝은 색 메가를 쓰면 밝은 색이 나오고요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밝은 색 메가를 만드는 기법도 없어서 밝은 색 맥주를 만드는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맥주가 포터나 스타우트처럼 어두운 색이었다고 합니다 어... 아, 그러면 이게 포트에 비해서 달다이의이네요 상대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포터나 스타우트는 메가 맛으로 점철된 맥주라 대체로 단 느낌이 강했거든요. 뭐 초콜릿이나 카라멜이라걸 있었는데 영국의 페일레일은 호베 느낌을 좀더 살려서 쌉싸람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개념의 맥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크게... 무랄까요? 호흡 는 느낌은 못 느끼겠거든요. 저도요. 런, 런던, 프라이드에서, 예, 런던 프라이드에서 네, 런던프라이드에서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음. 사실상 우리가 아는 페일레일은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중에서 다루는 미국식 페일레일이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 근데 미국식 페일레일의 모태가 사실 영국식 페일레일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식 페일레일은 이제 미국 호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시트러스하면서 풀 맛이 그리고 씁쓸함이 더 강한 편이에요. 영국하면. 저 음식도 저 영국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식의 종류가 좀 다양하지 못하고 음, 항상 피시앤칩스 네! 진짜 어딜 가도 그리고 그냥 좀... 근데 그래서 맥주도 당연히 조금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맥주 세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거 맥주하면 독일이고 네. 에일맥주하면 영국이에요 의외네요 예, 그래서 본래 영국과 독일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티격태격하던 라이벌이었잖아요 <웃음> 맥주 쪽에서도 그래요. 음... 근데 사람들이 독일 맥주 하면 유명한 거다 알죠. 근데 영국이 맥주로 유명하다고 하면은 의아해하는 분들, 의아해 분들도 많아요. 그런거 음. 같아요. 영국은 예. 위스키, 위뭐 이런 쪽이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뭐 기네스 이렇게 생각인데 사실 네. 기네스 상품은 아일랜드 맥주고 음... 예. 자 아무래도 라거 맥주 쪽이 발달한 독일이나 체코는요. 네. 대형 라거 양주장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라 대사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유명한 산트리 프리미엄 물츠라고 하는 맥주 아시죠? 네. 그것도 독일이나 체코의 라거 느낌을 닮으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근데 반면에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가 않았기 때문에 네. 본받아 만드는 것들도 잘 없었어요 음... 대형영장에서 거의 취급도 안했고 음... 예. 하지만 영국이 에일 종주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해 봤던 나름 유명한 에일스타일드 맥주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페이레일이나 뭐 아이페이나 뭐 스타우트나 뭐 포터 음. 등등등이 이제 이거를 제이 수제 맥주로 입문하신 분들은 이게 미국식 맥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는데 네. 사실은 본래 영국에서 유래한 스타일들이에요 어. 한마디로 미국 크래프트 쪽에서 만드는 페이레일 아이페 스타우트 포터는 본래 영국에 있었던 거를 미국화 시켜서 이제 재해석한 크래프트조에서 재해석한 제품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음. 시장에는 훨씬 미국 IPA나 페일이 많이 예.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훗날 크래프트 맥주가 융성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양주장들이 영국식 에일들을 미국화해서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에 영향을 받은 타국의 양주장들이 미국화된 에일을 다루게 된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웃음>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국식 페일에일이나 IPA보다 미국식 페일에일이나 IPA에 더 익숙해진 거죠. 아, 그래서 뭐세간에 알려진 거는 그냥 저도 그렇지만 페일이나 IPA는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쪽이 있었고. 더 익숙하시죠. 익숙한. 익숙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에일들이 그 모태인 영국식 에일들에 비해서 쓴 맛이 됐던, 뭐 호배 향이 됐던 풍미가 됐던 자극이 강한 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경험해봤고요. 반면에 영국의 에일들은 지금 마셔보시면은요. 냥 차분하고 어, 차분해요. 네, 잔잔하고 맞아. 막 뭔가 맞아. 확 치고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음. 그냥 적당히 균형감 있는 그런 느낌 쪽이라 어, 소비자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은 미국식 예일들이 나중에 더 뇌리에 남는 편이에요 자극이 어. 빡 있으니까요 저도 자극 빡 있는 게 좋긴 한데 또 네. 맥주는 차분한 게 좋거든요 네. 두드러운 근데 지난 시간에 먹었던 지난 시간에 먹었던 네. 막 더블 아이패이나 막 이런 거. 안돼. 안돼 안돼. 나는데. 기억에는 남죠. 네, 그 기억에는 남아요. 기억에는 남죠. 어, 기억 네. 남아요. 그러면은 영국의 에일들은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죠? 그 스위크래프트 맥주 시장도요 매년 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대체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맥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국 전통에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라도 몇몇 맥주들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그시 플러스가 영국 전통에일들에있어가지고는 명장 맥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런던포터는 영국식 포터 맥주의 심볼과 같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런던프라이드 또한 영국식 페일에일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에요 뭐 그럼 제가 뭐 일단 하게 플러스 양조장이 돼서 잠깐 네네. 말씀 뭐 드리면 역사는 오래됐더라고요. 1845년으로 그슬 올라가는데 음. 홈페이지에 보면 훨씬 더 전이라고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플러스 양조장이라고 시작한 거는 1845년인데 음. 플러스 플러스 S가 어퍼스트로피 어, S가 붙으니까 두 네.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세 음. 명이 이제 동업해서 만든 양조장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런던 프라이드나 제품명에서도 알다시피 영국 맥주의 자존심 같은 맥주인데요. 좀 네. 아쉽게도 2019년도에 아사이 맥주의 아유. 주인이 바뀌었어요. <웃음> 에이, 진짜 열받아. 그러니까 진짜 열받아. 요 네. 사이트 가셔 가지고 네. 보면은 쫙 내려다 밑에 아사이 로고가 딱 박혀 있어요. 아, 진짜 오겠지 네. 네, 네. <웃음> 그래서 좀민 민폐 아주 어... 좀 맥득들린데는좀 슬픈 이야기이고요 너무 갈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사인이야 <웃음> 네. 아, 그리고, 뭐, 그리고 또 런던 프라이너는 영국 내 펍을 380개 뭐 펍이랑 뭐 음. 호텔 뭐펍 네, 체인을 네,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음. 런던이나 영국을 가면 어디서나 플러스 맥주들을 쉽게 마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예, 뭐. 이게 영국에 관련 돼 가지고 주제가 또 나오면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은요 영국의 양주왕들 같은 경우는 맥주만 만들지 않고요 펍체인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약간 숙박시설이랑도 같이 해가지고 오 좋다 그런 상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런 거예요 봉구비어가 <웃음> 양주안도 가지고 있는데 <웃음> 예,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요 완전 가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 런던프라이드를 만드는 플러스 양정 같은 경우는 텐즈강변에 있거든요 런던에 네. 그래서 찾아가기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공항에서 중심 오는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뭐 런던 서쪽에 예, 있어서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 잠깐 예. 들릴 수도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음. 제 최애 양정중 하나인데 음 아무튼 음 예. 아무튼 다 <웃음> <잘 웃음> 납니다 아. <웃음> 그 자스미님은 영국식 에일에 관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영국 이미지대로 좀 부드럽고 뭔가 신사답고 뭔가 차분하고 그냥 제가 마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마셨던 그 있잖아요 W <웃음> 그거보다는 훨씬 제가 마시기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 영국 맥주가 가진 매력이 원래 밸런스거든요, 균형감 밸런스. 있고. 밸런 어,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초보가 마시기에도 좋고, 음. 매니아가 마시기에도 음. 뭐, 괜찮을 너무 것 막, 맹하지 않고, 음. 그래서 딱 좋은 타입이라서. 예. 아마 소비층 많이 있는데 이게 아, 말씀드다시피 렸 뭔가 자극이 강한 맥주가 아무래도 지금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요 매력을 좀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전개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맥주를 한국에서 제대로 드시고 싶다면 뭐펍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에 네. 로즈 앤 크라운이라는 아, 네. 펍이 있어요. 로즈 앤 크라운? 네. 네. 그거 가시면 정통 이 맥주 런던 펍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어, 장녀와 왕관. 어... 동시 통역이 네 <웃음> 영국 맥주를 모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는 또 찾아 마시게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국 맥주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네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